안녕하세요 숨은 고수 순건언니 박서연입니다 알러브 유튜브에서 마인드셋과 유튜브 삭제 대상 seo 기본 스킬과 레버리지 성공하기 위한 관점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돈을 잘못 버는 사람일수록 돈을 벌기 위해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하우에 집착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노하우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I Love YouTube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노하우라고 생각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같은 노하우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당신이 노하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I love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내용을 마스터합시다.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문 메일, 검색엔진, 경쟁자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말이죠 조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면 미래의 재산이 되므로 확실하게 조사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벌었을 때 느끼는 희열을 맛보십시오. 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만원이 100만원이 되고 천만원이 됩니다. 미라클 마케팅의 I Love YouTube를 그 계기로 만들어 보십시오. 인터넷 비즈니스 이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하기 위한 자금,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창업을 하면 90%는 실패합니다. 저 역시 1년 6개월 만에 사억의 투자금을 날리고 다시 인터넷 비즈니스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출근하지 않고도 매월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초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알게 되었으니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 마음가짐 마인드가 고치될 것이므로 I Love y o u 채널을 구독하시고 여러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인드란 무엇인지 마인드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부와 성공으로 이끄는 I Love YouTube 승고 언니 박서인이었습니다.